안녕하세요. 창원풍 김상호 소장입니다. 오늘 선능역 김소장은 지하철 7호선 마들역 상권에 나왔습니다. 마들역 상권은 전형적인 이 아파트 상권과 마들역이 있는 역세 상권 플러스 주택가 상권의 전형인데요. 마들역 승하차 인원은 2만 4천명 정도. 그렇게 큰 상권은 아닙니다만 안정적인 주택가 상권의 교과서 같은 요즘 트렌드로 본다면 동네 상권. 슬세권의 대표적인 교과서 같은 상권이라서 오늘 마들역 상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영물가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직접 가 보시죠. 10년 전에 붙인 거네 이때만 해도 50년이었는데 이제 60년이 됐어 진짜 붙였는데 <웃음> 어. 아버지 때까지 8 0년이라어 써야 되는데 어. 사람 80년이라도 거질 안묵 아, 그러니까 되니까. 저 아버지 사진을 뒤에 하나 붙여놔야지 이거를 아버님 진짜 돌아가시나야 정말 대단하시다 80년 호떡집으로 제가 아, 아버지 아 때부터 그걸 떠나서 있냐는 거 어. 제가 마음이 아픈 거냐 면 윗거리가 아. 자꾸 변질되니까 맞아 맞아요 이것이 아. 내가 이제 호떡장도 얼마 안 왔는데 해보자 아. 전통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공장들이 생겨놓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싸게해 아. 갖고 보내본다 이 말이에요 네, 대량 생산하는데 을 네. 본래 맛이 없어지고 네. 있다 어. 이런 얘기지 반죽도 발효도 안 시키고 음. 음. 그냥 해갖고 며칠시 쓰게 만들고 음. 그게 무슨 호떡이냐 이 말이에요 맞아. 아. 호떡을 발휘를 시키고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가슴은 자기가 알아서 이제 네. 하는 거고. 전통으로 한다. 이 말이야 사람들이 지금 이거 이거 젊은이들이 거 호떡 아니잖아요. 몰라요. 없으니까. 그렇지. 이런데,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 처음부터 지름에 튀기니까 그거 호떡인 줄 알아요. 그렇죠. 아. 옛날에 뭐 시용이 이거 흔했어요? 응? 옛날에 식용유가 허려갖고. 맞아. 없었죠, 식용유가 어, 그렇죠. 우리 아버지들은 대리, 돼지 빚에 아... 지름을 했어. 통지름 잘라면 얼마나 비싸고돈입싼데 맞아요, 맞아요. 음... 이제 식용유가 그냥 물자고허하니까 그냥 식용유튀겠고 음... 우리 호떡이라고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호떡이라안 해. 그렇지. 을안 해주죠. 그렇지. 음. 네. 안그래 우리 같은 사람은 옛날부터 전통을 한다는데. 그렇죠. 응? 우리 세대 때는 좀 호떡이 없었는데 맞아, 맞아. 갑자기 신이 튀겨갖고 호떡이 나가니 그 호떡이 다 인정하겠냐고 안해 주지 음. 우는거지말 반죽을 반죽을 해당. 얼려갖고 저도 마. 발효도 안 시키고 그래갖고 얼려갖고 맞아 그래갖고. 맞아 그래갖고 내가 물만 부서 쓰겠거든 믹서 줬더니 전부 다 그냥 백화점에 다 통하드면 야갖고 다 음. 내가 나한테 들어가 우리 집 역사가 8 0년 아버지 때 80년대 8 0년음 그래서 옛날 방식으로 잘하는 거 지금 은 옛날에는 역사가 우리 저희 집은 마가리를 달라졌어요 아니 그럼 거. 아버지 때부터 하셨어요? 0실 네. 때부터? 네 80년대니까 이 아버지 그럼 그랬어. 이거 어디야? 아들들 누가 물려받아 아들? 네, 아, 없어? 그럼 수제자를 키워야되겠구만 아니요 응? 음? 내가 공장을 해보니까 응 음. 사람이 안돼 응 음. 음. 아무리 돈을 벌어도 됐군요. 그래도 나 혼자 할게. 거기, 음. 는몇 개? 세 개요. 네. 이거 입금해 줄게. 사장님 세개더할 거예요. 야, 너무 싸게. 싸기도 하고 네. 너무 좋다. 네, 사장님 공을 잡으면서 응. 음. 내가 여기서 몇년 갈랑 모르는데 어. 내가 몇년 전부터 우리 단골손님들 약속을 했어. 응. 음. 가격을 안 올린다고. 이야. 예. 음, 가격을 안 음, 올리고. 내려가면 계속 올라가 내가 안올린다고 했대요 그니까 저쪽에도 호떡가게 하나 있어요 네, 건너편 예, 예. 거기도 기름에 해서 내가 안 먹었지 아까 공장에서 어요 이거는 지금은 전부 다공장거예요아발을 안시켜요 발회 안시키니까 튀길 수밖에 없어 음 우리는 반죽을 오일로 쓴지 반죽 쪽으로 와서 보세요 사장님 어? 아 반죽 반죽 음, 반죽이 와. 이렇게 콜렁콜렁 살아있어야 되는데 음. 저런데는 이런지를 않잖아요 반죽이. 아, 이걸 집에서 하세요? 네. 공장이 있으세요? 공장, 내가 집에서. 이제 집에서 해요 집에서? 아니 이제 장, 공간이 따로 있어요 음. 아 아니, 근데 진짜 맛있다 내가 딱 보니까 제대로 제대로 하시는 이제 살살 놀아가면서 어? 이 저희는 너무 인상어요 새벽에 이 사람이 반디방을 보니까 이 그러니까. 40년을 서서히 이렇게 장사하니까 네. 야, 6개월은 내가 앉아서 이제 도났다 이게 6개월은 또 도났어도 여름데 도났다가 제가 예예예예그런 예, 예. 연골이 다나서다 거지. 러니게 내가 이도떡 지금 양을 옛날에 뚝단적그 열동식에 했었다 아 지금은 양을 뚫통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40년 전부터 하신 거라고? 이게? 이동면만3 0년이사다 사, 사, 어, 그럼 40년 전이면 그때 그때 사장님 연세가 30대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6학년 몇 반이세요? 오반 6학년 오반 제가, 제가 54시거든? 어. 에, 어, 저, 저보다 11살 연배시네. 야 근데 진짜 30대부터 하셨구나. 20대 후반부터 하셨네. 아, 버지 야, 테금 우리 고나 이제 호텔 때문에 하려고 맨날 안 해봤어. 옛날에 예. 일제시대 때까지 서울서 하다가 예예예 예예 예, 예. 또 내가 이제 광주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 광주 야고 여고 하든 여고 어떻 마지막에 그냥 아따 30년 7단째내고오는 대단하시다 예 6시에 예. 예. 그리고 이, 이, 이건 500원에 팔아요 청하에 팔아요 500원 이거 500원 예 1000원 하나에 7 0 0음 음. 내가 가격을 저 떡볶이 2주를 받은 데가 음 지금 25년 됐지 아마? 어, 음. 그러죠, 25년 됐어. 지금 이제 가격을 안 올려요, 내가. 음. 내가 어, 뭐. 아, 예전에선 내가 마지를 내가 내가 들고 말지 가격을 안올리아 그러면 세계 2 0 0 0 원이 언제부터 하시게 된 거예요? 한 7년 됐어. 7년. 야, 아니 근데 왕호떡이야, 진짜 커. <웃음> 자, 여기다 언니도. 끝보다도 40초 음. 해야지. 맞아. 40대야지. 아무리 그 지금 제가 배고프다니면 상관이 안차 맞아, 맞아. 여기 오전, 오전에 나오세요? 저희가 어. 여기 9시부터 시작 9시부터요? 네. 그럼 밤 10시까지 아버님. 포도물 끝나는 시간이 대전 6시에서 그 사이에서 7시 안착해서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제가다니까 2개까지 아닙니 저기 핫도그부터 순대 튀김 떡볶이 어묵 음. 여름에도 똑같이 이걸 하세요? 하나 샀나니까 3월 하순부터 여건만 여건만 헛떡 이건만 6개월. 이제 도, 6개월은 더나어 6개월은 헛떡 아 도나스 여름 아 내가 그랬잖아 더 났어 막우리거 먹다가 제가 지금 못 먹는다고 더나어할 때는 여기, 여기 새벽 어, 2시 50분에 도 도착 저 도착 저기 도착 저기 도착 저기 도기기 반죽이 갖고 여섯 시 나고 준비해놓고 또 가서 이 차로 이제 오후 반죽 하세밥 먹고 오후 반죽 갖고 나고 두분 결혼하신지도 한5 0년 됐겠네 그럼 사십 년 사십 년 결혼하자마자 했네 <웃음> <웃음> 그그저저 저, 어디 아들, 네. 아, 아들 며느리는 다 있어요 네 아들 며느리는 다 이거 어, 문화재로 물려야 되는데 홍어인데. 물려야 된다니까 3대는 네. 해야지. 내가 안물린다고 <웃음> 내가 고직을 많이 하는데. 아, 아마 <웃음> 앞으로 10년 후에 올 거예요, 의장. <웃음> 몇개 될까요? 4개. 4개. 4게는모 4개. 단기가 모들게. 이거 나온들게. 단제가 모들게. 대단하시다. 자, 앞으로 25년은 더 하셔야 되겠다. 한 번에 한다니까 앞으로 많이가. 년 3년 한다. 3 년요? 내 소원이 뭐인줄 알아요? 단무지 아. 날때 같이 나봤으면 소원이 아. 없다고 그래요 아, 맨날 새벽에 일어나니까 하나 아. 화갈때는 아. 새벽 2시에 있나 콧덕갈때는 아. 5시에 있나 아. 너무 잘때좀 잡았으면 원이 없거어요아 그래요? 요즘도 5시에 일어났어요? 지금도 반죽을 해야 돼. 이거 반죽해야 되니까 아. 반죽을 반죽기가 하는게 아닌가봐 반죽기가 하는거죠? 손으로 해요? 그 했는데 지금 반죽기가? 아니 반죽기란말이거디딜로아디딜 반죽기. 전기 디딜아 전기 기가 있어요? 네, 디로 아. 반죽한 기가 나와요 저희도 호떡 네개주세요네개네나 네. 아. 먹을 거야 먹고 갈까? 이 사람아 진짜 호떡은 재생료들 안좋 반죽을 그날 반죽한 거를 그날 가져오는 거예요? 아, 면서 먹을 거 아, 하루에 두번 한다니까 하루에 두 번? 아 반죽을 두 번.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세 번이 하고 다 팔았는데. 예예 yeah, 예. Yeah, yeah, yeah. 지금은 술 지금 세대는 술빵을 안 먹어봤어. 예예 yeah, 예. Yeah, yeah. 아침 반죽이 5시 정도 되면 술냄새가 약간 나가. 지금 yeah, yeah. 세대들이 쉬었다가. 아. 그래서 지금은 반죽을 옛날 우리 아버지 때는 장례기반 장작근밥 장기반죽했고 예. 나는 세 번이 받자 그날 다 팔았는데 지금은 술빵을 안 먹어봐가지고 지금 세대들이 술냄새 그만 나면서 쉬었다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30년, 40년 하시고 사장민이 30년 하셨는데 누가 더 돈은 번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버지, 아버지? 세대 때시대돈이 아, 세게... 아니, 아니, 아니, 일단 한개아이고 네. 아이고. 큰일 아이고. 났다. 네, 그래, 다시, 아니, 다시. 아니, 아니, 한 개는 이천 이거 세개천 원이야. 세개 3천 원이요. 네개천원몇개 드리지? 세 개. 세 개? 네 개. 네 개. 네개 3,000원. 어. 아 근데 와들역은 그래도 이렇게 노점 여기가 이렇게 살아있어서 참 좋네. 이게 강남구 이런 거다 없앴거든. 근데 이, 아니 이런 걸 없앤다고 도시가 뭐 이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딴들이 이사 갔다 다시 오잖아요. 재미가 없다고. 음. 신도시가 갖고 재미도 그렇죠. 하나 없다고. 근데, 마들역이 마트가 없고, 재래시장이 없어서, 이런 분위기 아주 좋은데요? 아. 그럼 여기 9시 반에 나오시고, 밤에는 몇 시에 가세요? 우리만은 11시 반까지. 11시 반까지? 나는 6시에서 7시. 그 돈, 돈다 벌어서 이제 뭐 하시려고? 못 봐라! <웃음> 이렇게 싸게 파니까 돈도 못 벌어. 아 그렇구나. 지금은 이제 집에서 놀자니까. 아 그러니까... 맞아 소일거리구나 예, 예. 소일거리. 그러니까. 그래서 솔직히... 예, 그냥 가격을. 근데 돈을 돈맞원을남기려면 이렇게 크게 해서 천원 받아 말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오늘 진짜 제대로 된 호떡을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아무튼 저 건강관리 잘하시고 네. 예예 저마으려올 네. 때마다 제가 찾아뵐게요. 네. <웃음>